구독자님들 앞으로 깜냥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소중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깜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삼면자를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특별한 취미를 가진 임직원에 선정이 되어 오늘 인터뷰하러 나왔어요 여기는 바이크스 캠프 바이크 카페고요 오늘 인터뷰 잘하고 이쁜 영상 많이 남기고 가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채널 깜냥이의 주말 깜냥이의 아바타인 깜냥일입니다 구독자님들 앞으로 깜냥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깜냥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전자 회사에서 지난번에 회사 사고에 기재된 인터뷰한 영상을 잠시 소개 해 드리려고 해요. 깜냥이 부끄러워하는 인터뷰 영상이지만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보여진 원본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질문은 깜냥1,2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캐는 봉캔은... 부캐는 50cc 작은 바이크로부터 시작해서 1868cc 바이크에 도전 중인 라이더 깜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삼성전자 불량품 화영식에 여자사원 대표로 선서를 하셨던데요. 어, 신입사원 시절 제조그룹 소속일 때 불량제품 화영식에서 영광스럽게도 여성대표로 선서를 했었고요. 여기 촬영장소 바이커스 캠프는 자주 오시나요? 각 지역마다 바이크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구미에도 바이크 카페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찾게 되었고요. 어,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위층 미소지엔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 어, 원장님께서도 바이크를 무지 사랑하시고 이타세라는 모임 회원님이시더라고요. 어, 바이크 투어하시는 분들도 잠깐씩 길러 쉬어가는 공간이며 어, 바이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수제 호두과자를 판매하는데요 맛이 일품이고요 이기가 정말 좋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 바이크를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횟수로는 어, 3년인데요 본격적으로 탄 기간은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오늘 타고 오신 바이크는 무엇인가요? 혼다의 레블 500이라는 모델이고요 크루즈 스타일이며 배기량은 471cc예요 신차로 구매했는데요 무려 6개월이나 기다려 출고되었어요 중고로 구매 시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국내에서는 인기 있는 모델이더라고요 현재 바이크는 몇대 소유하고 있나요? 구매하고 싶은 바이크가 또 있을까요? 초보 때부터 줄곧 레벨만 다었고요 하다 보니까 더큰 바이크에도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의 패보이 모델로 기변하고 싶어서 지금 연습 중에 있는데요. 패보이은 1868cc로 차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이크는 커스텀도 하셨나요? 탱크 부분이랑 언더커버 부분 디아블로 파츠로 소소하게 꾸며봤습니다. 바이크를 취미생활로 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삶과 인생이든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보이는 것, 듣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바이크는 단지 위험하고 남자들만 즐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막상 제가 바이크를 타고 보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헬멧을 쓰고 있으면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듯 하면서도 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모습과 어, 조금의 긴장감이 주는 평범한 삶에 대한 구멍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좋았고요 라이더끼리는 조건 없이 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서로 그 느낌 아니까 <웃음> 라이딩하며 마주하는 라이더님들과 인사하는 설레임도 엄청난 기쁨이고요 여성 라이더분들이 흔치 않으니까 엄지척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 그럴 때면 부끄러우면서도 관심 받는 느낌 너무 좋아요 또 달리면서 온몸으로 맞는 바람의 시원함과 헬멧 안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 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해주는 바이크를 많이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라이딩 코스가 있나요? 바이크를 타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시내보다는 한강, 변두리 국도를 타는 것을 좋아하고요 구미가산에서 칠곡방면 국도를 타고 팔공산까지의 라이딩 코스를 너무 좋아해요 팔공산은 4계절의 그 계절 변화를 느끼기에도 가장 좋은 곳 같고요 거기에 가면 그냥 탄성만 지르다가 오는 것 같아요 바이크와 관련된 추천 서적이나 영상이 있을까요? 바이커 투어 길라잡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전국의뷰 맛집 소개가 잘 되어 있어서 저도 한곳한곳 한곳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다닌 곳을 짧게 짧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깜냥이의 주말이라는 채널이고요 많은 정보 함께 공유 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채널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일본인 구독자가 계시던데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어, 네 마사히로군이라고요. 어, 그 친구가 지금 1 2살 소년인데요. 어떻게 연이 닿았냐면 제 영상을 우연히 봤나봐요.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안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의 사진과 제가 많이 닮았다고 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주 바이크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바이크가 있을까요? 바이크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남성분들은 할리 데이비슨과 BMW의 네이키드 종류 그리고 듀카티, 혼다, 가와사키, 스즈키 브랜드 그 레플리카 장르의 일명 R차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들은 세월이 25년, 30년 이상 지난 모델들이 많게는 몇천만원 넘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판매되는 모델들도 있어요 바이크계의 샤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성라이더 분이 도전하시기에는 제가 타는 혼다 레블 500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작은 바이크는 시작하기에는 편하지만 금방 기변의 욕구가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같고요 레블은 어느 정도 배기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바이크에 비해 시트고도 낮고 차체가 가벼워서 도전하시기 한결 쉬울 것 같아요 바이크 면허는 어렵게 취득했나요? 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50cc 작은 바이크를 많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바이크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125cc 초과 바이크를 타려면 꼭 이종 소형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거예요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종 소형 면허는 한 번에 따기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요 꼭 운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두번만에 면허를 땄는데요 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도전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노하우 전수해 드릴게요 바이크 외에 다른 취미가 있나요? 네 바이크는 딱한 가지 추운 겨울에 라이딩 하기가 힘들거든요 눈이나 비가 올 때나 온 뒤는 노면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취미로 골프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바이크 타고 골프 치러 가는 날까지 두 가지의 취미를 열심히 즐기면서 활기찬 회사 생활에 원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냥일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